본 환자는 수술 전 돌출과 치아의 노출 양이 많았습니다. 아래 턱이 위 턱에 비해서 뒤로 들어간 상태를 앵글 C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앵글 C 2급 부정교합은 위 아래 치아가 과하게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보면 턱이 뒤로 들어간 느낌이었고 그에 비해 턱 끝은 보형물로 과하게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이턱끝 보형물은 수년 전에 삽입했던 것인데 정면에서는 비... 턱끝 보형물이 비대칭으로 들어가 있었고 턱끝이 밀려 들어가서 파인 정도도 좌우에 비대칭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를 보면 돌출이 해결되었고 과도하게 들어갔던 아래치아가 위치아 뒤에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치아에 겹치는 정도도 적당하게 줄었습니다. 턱 끝의 파인 정도가 높이와 좌우가 달라 좌우의 전진량을 달리해 교정하였습니다.